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 운영궁 신당의 해령입니다. 네, 수비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또 어떻게 지냈어요? 뭐 바쁘게 지냈죠. 네, 뭐 점사 보시고 네네. 또 하시고 네네. 막 네. 이제 뭐, 안, 안 여쭤봐도 다 이제 뻔하게 <웃음> 하시는. <하시더니>. 평한 삶이에요. <웃음> <웃음> 요즘 뭐 특별한 일은 별로 없으시고요. 네, 뭐. 그런 일 있을 게 없죠. 음. 네. 거의 신당이많 있으니까. 음. 아, 이번에 사실 선생님과 저와에도 약간의 그냥 사담? 음. 음 뭐좀 시작하기 전에 음. 저희 저희도 이제 한 달에 한번 배니까 네. 음. 또 저희도 인사드릴 게 드리는 질문인데 뭐 별내 여쭙다니까. 네. <웃음>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어, 남자분 한분 가져왔고, 가져왔고요 네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불러드릴게요 네. 남자분이시고 이 분만? 네, 네. 다소는 자기가 먹을 그릇은 타고났다 이 소리가 나오는 사람이고 음,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내 먹을 복도 타고났지만 은이사람 굉장히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쪽이라기보다는 좀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산적인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 그리고 지금 보여주시는 걸로는 예예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사실은 한평생 돈 걱정은 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다 아십니다 내가 워낙 타고난 곳관이 크고 넓어서 돈 걱정하고 사는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저한테 보여주시는 걸로는 요몇년 상간에 자기께 자기가 넘어갔구나 하십니다 어, 네네 예 그렇게 네. 보여져요 그러니까 너무 나를 믿은 거야 아, 자기, 자만 했다 네 내께에, 어, 네개에 내가 넘어갔다. 어, 아, 네네. 예. 아, 그 선생님, 어, 되게 좀 비슷한 게 떠오르긴 하는데, 그러면 집, 이분, 뭐, 물론 그렇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때 보이세요? 음, 지금. 네. 지금 어떤 현재. 상황이 좀 있는지. 지금 이 사손이 어좀 불안하고 답답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뭔가 지금 이 사람 주변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풀리고 어좀이 사람 자체 마음에 지금 좀 불안함이 들어와 있어요. 네네. 네네. 근데 겉으로 보기 또 아무렇지도 않쳐가고 계시대. 아 그래요? 예. 근데... 속으로. 아 속은 자기만. 아 그게 불안한 상태예예예. 예, 예, 예. 어, 그럼 이게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질 것 같으세요? 이런 불안한 지금 것들이. 이 사람이 한 2년 정도 된것 같거든요, 2~3년 정도 이렇게 서서히 내려간 게 그런데 이분이 어... 보면은 아 올해는 근데 해운이 좀안 좋아요. 음. 예, 올해 안 좋은 건 확실하고. 그래도 올해보다 내년이 좀 낫겠다 하십니다 할머니께서. 아, 내년은 조금 나아지면 올해보다 좀풀리겠다 하셔요. 아. 예, 예, 예. 올해는 좀 어디 갇히는 것도 좀 보여요. 이렇게 좀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의해서 이렇게 좀갑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있는 모습. 움츠려. 어, 움츠려 들었다. 음. 네. 움츠려 있다라는 거는 좀 어, 어떤 뭐 어떤 외부적인 어떤 환경 때문인 걸까요? 그렇죠. 아니면. 다 아. 외부적인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어. 네. 근데 선생님, 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 되게 가진 것도 많고 음. 뭐 이렇게 돈 걱정도 없는 사람인데 고가는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아고가이 큰데 혹시 이 고가에는 뭐 어떨까요? 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럴 일은 없을까요?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 아 이게 고가인가요? 고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 어. 고가에 네. 내가 곡관이꽉차 있었는데, 네. 거기서 멈췄으면 됐는데, 이 사람의 돈 욕심을 더 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쪽으로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거든? 어, 맞아돈 불리는 거. 네. 어, 그러니까 영리한 게 공부를 잘하는 머리가 아니라, 돈 쪽으로 머리가 굉장히 잘돌아왔는데이 사람 운기가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다 막혀버렸어요. 아, 2, 3년 전부터요? 예. 음. 그래서 지금, 어, 보기로는 지금 확 터진 것 같이 보이겠지만, 네. 아니다. 시작은 사실 2, 3년 전부터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왔다. 어... 예, 그래서 그 곡간에 있는 곡간들이 곡식들이 새 나가고 있다. 어...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근데 돈복이 많은 사람인데도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다 그러셔 할머니가. 어,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내께 내가 넘어갔다 첫 공수가. 아... 어, 내 곡간 더 빵빵하게 하려다가 아... 그께 자기가 넘어진 거야 지금. 아, 과... 과욕을 부린 거. 그렇지. 아... 그렇지. 네, 선생님, 이분이,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어떤, 어떤 사건의 연류가 되어서, 음. 그런 지금 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아. 근데 이게 지금, 어, 자기가, 어, 떤이 사건의 피해자다. 어. 약간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 근데 지금 한간의 의혹들이 좀 있, 있는 상황인데, 예, 예, 예. 혹시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닌가. 그러고 아, 사실 자기도 가담을 아, 했는데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 어. 가, 가, 가해자가 해자가 아닐까, 네. 뭐 혹은 뭐동 공범이 아닐까 이렇게 보울 수근지 아니지 받달라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요 자손은 사실은 너무 등쳐먹을 놈은 아니고 어 할머니 말씀은 그래요. 어, 너무 등쳐먹을 사람은 아닌데 그러나 요 자손이 그 2-3년 전에 그 선택을 할때 사실은 그 방법이 되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이 사람은 그렇게 까지 해서 돈을 불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건 맞았어요. 그건 맞아요.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면 피해본 건 맞아. 그러나 그 방식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방식이었다. 아, 네. 할머니 말씀하시기로는. 네. 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있잖아, 사실. 왜냐면 이 사람 고가이 되게 큰 사람이 기 때문에 또 퍼줄 땐잘 퍼주거든. 내 주변 사람 잘 챙기고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굳이 내가 다른 사람 등에 칼 꽂으면서 돈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건물은 아니라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동시지 피해자면서 공범자인 거지. 아. 그런데 이게 사실. 어네 선생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어그 선생님 말씀인데 의도가 불순한 의도는 아니었다 라고 말씀하신 을 건가요? 그렇죠 불순한 의도는 아닌데 네. 한탕을 꿈꾼 게좀 있어요 아 그냥 오직 그냥 돈 벌라고 <웃음> 어. 어. 네, 잠시만요 요거 잠시만 네, 네. 아 요런 느방송하는구 <웃음> 네. 음. 이게 또 온본 촬영 온본 나가면 또 재미가 있겠다 그렇죠 어, 어, 어. <웃음> 완전 쌩이니까 <웃음> 진짜 라이브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대신 할머니 보여주시는 걸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원래부터 돈복이 있는 사람이라서 평소에 이사람 사람들을 많이 챙긴다 그래요 어, 예, 예. 예, 내 돈으로 많이 챙기는 걸 보여주시고 많이 사주고 먹이고 막 케어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돈 쓰고 또 조금 이렇게 어 고마워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 얘기 듣는 거 네. 그런데, 요번에 이 선택을 하는 게, 내가 좀 이거를 확 불릴 수 있는 뭔가, 자기 눈에 그렇게 보였나 봐. 그러니까 완전히 FM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약간 삐딱하게 간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피해자인 건 맞대요. 아, 그사람인지 알겠죠? 네. 사실 처음부터 그 선택을 했으면 안 됐지. 어, 근데 어쨌든 선택할 때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지는 않았다. 예, 그렇게 보입습니다 어, 약간,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니다그 네, 그런 편법을 사용해서 했다는 게 문제라고 하시는 건 맞습니다. 어, 근데 선생님 그래도 이게. 어, 자기 의도가 어떻게 됐든 음. 사실 그 공범이라는 거는 그렇지. 법을 위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럼요. 네. 우리가 요즘에 학폭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학폭한 애 옆에만 서 있어도 그렇죠. 죄가 있어. 그렇죠. 음. 어, 왜 거기 서 있었나 이 소리야? 음, 그럼 그. 이분은 어쨌든 어떤 그런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선생님 말씀하신 가해그 공범이라면 어떤 법적인 것 또, 이렇게 연류돼가지고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 그럴 수 있어요. 이분은 처음에 보여주신 게 갇혀있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방이 가, 이렇게 벽이었거든? 음. 처음에 보여주신 이미지가 그래요. 네. 사방이 벽이니까, 이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좀될수 있지. 아, 그러면 썩 좋지, 좋지 않은... 않다. 좋지 어. 않다. 근데 아까 뭐 내년에는 좀 풀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 올해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분이. 어. 예 네. 굉장히 안 좋고 그게 사실은 2, 4년 전부터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눈치를 못 챘겠지 어. 응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뭔가 여드름도 왜 생기기 전에 이렇게 그게 있잖아 음, 네. 근데 네. 우리가 딱 생기면 알잖아 근데 그전에 이미 전조는 있었다는 거지 어.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관리를 안 하고 그냥 그냥 직진해버린 거죠 직진해버린 거. 거죠 왜냐면 어. 자기 곳간이 크니까 그거를 믿었겠지 음. 어 내가 돈이 너무 많은 거야 쌀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 뭐 언제 다 쓰겠어. 이렇게 생각이 있는데, 음. 어, 지금 완전 숭숭새 나가니까 이 사람 불안해요. 어, 제가 네, 말씀대로 지금 많이 새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많이 샜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걸려놓은 것들도 있고, 자, 지금 거느려야 되는 좀 식구, 식솔들이 좀 많아 나는 상황인데 음.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좀? <웃음> 그래도 여자손이 평소에 이제 내가 베풀어 놓은 게 있다 보니까 어 지금 운이 이제 꺾이는 운이지만은 그래도 이 집에 가족들이 있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처자식 아니겠어요. 근데 처자식들이 이 아버지를 등 돌리진 않겠다. 음. 예, 그냥 기다립니다. 음. 예, 이게 무마될 때까지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걸로 보여져요. 예, 예. 그러면은 이 어려움은 이번 연도는 조금 힘들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요 올해는 좀 힘들죠. 음. 예, 힘들고. 음. 네, 알겠습니다. 이번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아 예. 네, 이분은 이분은 이제 배우이자 가수이신 임창정 씨거든요. <웃음> 네, 선생님, 선생님이 좀. 접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번에 주식 활동해요? 어 활동은 활발하게 하고 있죠. 아 네. 근데 이번에 그 주식을 어떻게 좀 이렇게 하다가 주식.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한 건데. 아 다들 네. 왜 그렇게 그래? 주식을 해? 그래서 자기 지금 그그 그 맡긴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주가 조작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걸 많이 이르신 상태인데, 어허... 이제, 근데 보여지는 게, 어, 이 사람도 같은 공범이다. 피해,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첫 초반에 가담을 해서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돈을 피해를 봤는데그 맞아. 어, 꼬르기. 딱그 그 표현이야. 가담했다 표현이 음... 맞아. 음... 어, 어. 그런 의혹이 지금 있어요. 예, 예, 예. 영상도 좀뭐 있어서, 어,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주신 뭐 거그래 그러니까 자기께 자기가 넘어왔다. 적공선원 들였잖아요. 음... 어. 이제 단순히 피해만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감정. 그렇죠. 지금 근데 피해는 받은 거 맞지? 피해는, 아, 피해는 받은 거 맞는데? 맞는데. 어, 그 안에서 피해를 받은 거지. 어. 예.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어. 같이 하려다가 당한 사람이냐의 차이는 엄청 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그리고 왜냐면은 이분이 지금 사업도 굉장히 크게 하셨거든요. 네. 엔터테인먼트에서요. 아. 그러면서 지금 뭐. 가수도 육성을 하고 있고 아, 정말? 그리고 처자식도 엄청 많고. 아, 아니 사... 이분 옛날에 골퍼하고 이렇게 같이 사셨지 않나 골퍼 골프 아닌가? 아 이분이 이제 재혼을 하신 건데 어그 처음 첫 부인은 제 정확히 뭐 하시는 분이지는 제가 네. 아 재혼하셨구나. 네. 굉장히 아, 이분은... 어리세요 지금 그 나이 차이 꽤 많이 나는 그런 건데. 굉장히 근데 임창윤씨가 이미 지금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사건이 하나 터지면서 지금 사람들이 어그 돈에, 뭐 돈에 미쳐가지고 뭐 핫했다고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의 그 운세가 어떨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요 사람은 요어 지금 할머니 말씀하시는 걸로는 지금 이 곱이 넘어가려면 은 3 년은 더 굴러야 된다 아십니다. 음. 진흙밭에 3 년은 더 굴러라. 네. 근데이 사람이 워낙 고간이큰 사람이라서 이고간이 사실 마르는 고간은 아니에요. 아, 어, 다시 또 해보. 해복은... 다시 해보갑니다. 어. 응. 근데요요 때가 지금 힘들지 자기 인생에서 좀 힘든 시기가 찾아왔고, 네. 어, 그렇죠. 예, 예, 예, 찾아왔죠. 음. 음. 아니 왜 저번에 저희 한 이상민 씨그 예. 한번 봤잖아요, 예, 진짜로. 예. 네. 그렇게 갑자기 돈이 지금 한창 많으신 분인데, 음. 이제 사업을 이제 무리하게 자게 하고 뭔가 돈을 불리려고 하다가 이상민 씨처럼 그렇게 빚에 주저앉지 않을까라는 음, 음, 우려가 음, 또 음, 있긴 음, 있어요. 음, 음, 음. 그것도 어떻게 보세요? 이 사람은 이상민 씨처럼 주저앉는 사람은 아니에요. 음. 네. 여기는 조금 이상한 게 위에서 조상들이 좀 도와주는 걸로 보여져요. 아, 그래요? 이상민 씨하고는 또좀 다른 느낌이거든. 음. 예, 이상민 씨는 좀 자소성과 형이야. 아, 네, 네, 네. 내가 밑에 원래 없어요,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잘 나가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원래 타고나기를 돈복고 타고난 사람이야. 좀더그 내가 전에 봤던 그 이서진 씨 느낌이 더 가까워. 아, 그 사람은 고깔이 큰 사람. 어, 어, 예, 예. 아. 그러니까 부인도 많고. 아, 네, <웃음> 저, 저, 저, 저, 저, 자식들 줄줄이 그좀 어. 그런 느낌이 더 가까워요. 둘이가 비슷해요. 예, 아. 어.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분 뭐좀 정리하실 겸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마무리할게요. 어 이제 할머니가 자기께 자기가 넘어갔다시는 하 것처럼 너무 나 내가 잘 나가니까 그런 거를 완전 믿은 거 믿은 거죠.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되고 내가 또 공인님이면 더좀 조심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욕심이 화를 부른 거라고 보여져요. 음. 그래서 지금 요 계기를 통해서 뭐. 한번 좀 나를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